언제 거에 붙은 건 뭔가요? 떠갔어요. 외면 곰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잠깐만. 사... 안녕하세요. 나 짜장면인 줄 알았어. 어, 아, 여기 왔네? 음. 제가 혹시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미안. 마트가 왔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재밌게 하고 있다가 봅시다구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브이로그를 시작할 거고요. 저는 집에서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로스타크를 켜면서 친구랑 쏠을 떨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벌써 와버렸네요 어 자고 있는 것도 찍어놨는데 화장했는데? 다 음, 했네? 응. 왜 했어? 카메라가 있는데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야,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엄청나게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평소에 뭐 책도 읽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영어도 하나도 외우고 제가 요즘 한달한권책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2월의 책이에요 어제 왔어요 시킨 게 F.S. 소설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제가 완전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뉴는 탕짜면이고요 첫 끼라서 좀 간단하게 시켰어요 원래 같으면 짜장면 그냥 하나에 쟁반 짜장을 시켰을 텐데 집이 더러우시네요 근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나요? 음. 말로 유튜브 감사밥 <목소리> 먹을 때 영상이 없으면 밥을 못 먹나요? 네 <목소리> 심심해요 저희정막함이 싫거든요 진 너무 맛있다 아무도 없는데 화장을 하셨네요? 이제 나가서 춤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럴때는 이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화장을 안 했다. 기분이 나빠서 춤을 못 춰요 머리는 감았어요 집에 일어나서 하시는 게 그럼 게임인가요? 응 음,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로스타크 그 요일, 로요일이거든요 이제 퀘스트가 초기화되는 날이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또 트렌디한 직업이기 때문에 추세를 또 빠르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캐릭터가 왜 이런가요? 저를 닮아서 섹시하게 꾸며놨어요 제가 평소에 못 입는 비키니를 입혀놨죠 대리 만족이랄까? 음 지금 나만 해먹진 않나요? 아 해먹어요 간장 계란밥 삼겹살 굽기 토스트 오늘은 짜증면이 생겼어요 인장고에 붙은 건 뭔가요? 아 그러면 그거 썩은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아 어, 그럼 진짜 썩었어요 애매 곰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거지는 안하세요 그거 이제 몰아서 해야 돼요 이제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나요? 저 이런 어두운 흑막들을 찍으시면은 제 남자친구가 진짜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예쁜 모습만 찍어주시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아침에 밥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오늘은 새벽에 친구가 집에 오기로 해가지고 이거 탕수육 남은 거 이따 먹기로 했거든요? 그대로 두면 돼요 이 친구가 먹고 갈 거예요 숙련습을 친구들이랑은 새벽에 하거든요 새벽 연습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이거 이제 그때 친구가 먹을 거예요 야 너가 먹어라 그래서 이거 안 치우고 그대로 두면 돼요 왜요? 안사가나요저 오늘 먹을 건데요?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나? 제가 오늘 연습실을 4시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동안 카페가서 토익 공부 평상시에 토익 공부를 평상시에 토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내 옷은 또가아 이러고 나갈 순 없으니까 갈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갈 거예요 아이 아, 거의 이거... 새로운데네 이거는 이제 시간 남을 때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고 일단 저는 오늘 다이어리부터 체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렇게 이가 있다 오케이! 확인했어! 그리고 방금 쓴 거를 가격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가격으로 쓰기 때문에 한 거야 이거죠? 어, 응! 난 필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필기할 수 있어서 좋아 가끔씩 이렇게 문법 공부도 하고요 요리 요리 간장 계란밥 레시피 프렌치 토스트 레시피 이것만 했어요 지금 이제 점점 채워나갈 거예요 요리를 좀 시작해보려고 아침에 연습실을 38,000원 결제했어 연습실에 돈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따로 연습실 칸이 있어 지금 거지예요 돈 아껴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짜장면 그다음에 카페 진짜 귀찮게 하네? 새로운 문물을 못 받아들여서 하는건 굳이 꼭까지 써야 된다는 마인드 전또 트렌디한 직업이기 때문에 추세를 또 빠르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접 쓰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자업 성찰을 하는 거지. 왜 쓸데없이 이걸 왜 썼을까. 아난또 오늘 커피를 왜세 잔이나 마셨을까 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아 됐다. 자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 배우네. 음. 아, 이게 정치구나 알지, 알지. 아, 너무 쉬워. <웃음> 아, 귀여워. 저 개무시를 해버리네. <웃음> 아니, 진짜 인간 거슬려요.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여기 공부했어요. 이렇게 한 지금 저희가 한 시간 반 공부했는데 한장반공부하셨네요 아니 그 필기춘이어가지고 또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자로 다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늦었어요 여까지만할 <웃음> 거예요 오늘 하루에 두장 공부하시는 거군요? 아니 원래 하루에 데이 원을 끝내는데 오늘또책 부양이가 자꾸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웃음> 이거 봐 저러는데 어떻게 공부해 집중을 해 그래. 오늘 결국 책은 갖고 왔는데 책을 못 읽었어요 진짜. 너무 바쁘네요 하루가. 안녕세요 오늘은 간단한 릴스용 춤을 응. 응. 연습할 응. 거예요. 일주일에도 몇번와세요두 번에서 세 번? 많으면 네번 하고 음. 몸이 굳기 때문에 약간 다리가 안 좋아서 다리를 무조건 잘 풀어줘야 돼요 오늘 노래는 있지 메콘 체인지 제가 저작권에 걸리니까 알서 편집해주세요 o o h 시작한지 3분 됐는데요? 댄스는 왜 하는 거예요? 댄스요? 제가 춤을 좋아하니까요 재밌잖아요 사람이 좀 재밌는 걸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기다 게요남았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밖에서는 충분히 네. 있었다 고고! 어, 시간 뒤에또 와야 돼요, 여기. 내리가후들후들버려 아, 진짜로. 아, 신발 진짜 제대로 안 신었어? 이거 복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신발을 제대로 안 신었어요. 아, 아 힘들어. 일단 오자마자 컴퓨터 켜야 되거든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냥 머리 대충 반묶음 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타나봐아 여러분도 방송 탈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누가 그랬어 김봉남 소머리국밥님 아, 소머리구빠 좋아한다고 지금 방송 타고 있거든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남기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아, 어, 고마워 예쁘다고 고마워 마태형이 예뻐요? 개구리로노예요 안녕 여러분 이리올라 봐끝자 이제 방송 끝아 힘들어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좀 쉬어야 돼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밥 먹고 게임하고 한두 시간 정도 잤다가 연습해러가 야, 아니, <웃음> 빨리, 할때해좀 해! 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저 방금 집왔습니다 집이 많으면. 오케이, 밥 먹고 올게. 네. 샐러드 왔다. 샐러드를 드세요? 아, 뭐, 먹긴 먹어요. 상추는 먹어요. 아, 이게 뭐지? 잘 먹겠습니다. 나도 어차피 다이어트 해야돼서 나는 약간 샐러드 먹을 땐 뿌듯함으로 먹어 살이 빠진다는 뿌듯함 표정이 안 뿌듯한데요? 원래 샐러드 이렇게 우울하게 먹어야 돼 이제 세수 좀 하고 자야겠어요 피곤해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씻을 건데 안 가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넌 밀착취대 아니야? 너 혹시 이랬고서 다음 사람들은 막 겁나 예쁘게 찍고 막 꾸며진 일상 찍기만 해봐 <웃음> 와, 나는 막 이렇게 막 드론 싱크대 막 비춰주고 이랬습니 본인이 안 하신 거잖아요 아 저는 진짜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책딱개 컨셉이라고 <웃음>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웃음> <웃음> 외칠 소리 들리는 거요 어머 남친 건가요? 그다 친구가 와서 갔다가 그대로 됐어요. 거의 귀찮아가 오해하지 어.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스카라 했기 때문에 눈보루는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거든요. 음. <웃음> 아,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입술에 그 착색력이 너무 대단해서 입술이 안 좋았지? 뭐. 너무 좋은 틴트를 사버렸어.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동생이에요. <웃음> 어우 못생겼어. 이게 여러분 누나의 모습이에요. 모든 여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웃음> 모든 모든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조심하세요. 아, 좀 이층 더럽거든요? 이제 TV를 틀어 놓고 수면 가이드라고 6시간짜리가 있거든요. 이걸 봅니다. 이걸 무조건 틀어야 돼. 자는 거야. 잘 자요, 여러분. 모두 고생했어요. 여러분, 잘 자요. 아니, 시... 이러면 어떻게 자니? 어? <웃음> 아니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오케이 okay, 이러고 입 벌리고 자게 눈도 뜨고 코도 뜨고 입도 오픈해서 자기. <웃음> <웃음> 요즘 결혼하고 싶다고. 아 댄서 만나고 싶긴 한데 같이 춤 추는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네.